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신규 컨텐츠 구석원 컨텐츠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수학 강사 쪽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수업은 오늘 세 가지 수업 중에 <웃음> 하나를 고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수업 노래 특강입니다. 두 번째 킥복싱 특강입니다. 자세 번째 특강 기타입니다. 기타 등등의 기타가 아니라 정말 리얼 기타입니다. 진짜... 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오늘 뭐 레슨비 거의 뭐원 포인트 레슨 제가 한1 5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랬었나 옛날에 하튼 여 적격 무료로 음. 갑니다 착한 소리라고 잡 빠졌네 멈춰 1 번, 2 번, 음. 3번 중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이2 2, 2, 2, 2, 2, 1, 2번, 2, 3. 2만, 2, 1, 1, 리틀우스의 이 번을 너무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제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래로 들어가면 오늘 고 내는 법을 할 건지 감성을 잡는 법 어, 여러분들의 노래를 받아보는 뭐 이제 숙제 검사 시간도 넘어가도록 하고두 번째 킥복싱은 돌주먹과 물주먹의 차이 그다음에 주먹 피하는 법세 번째 콤비네이션 그리고 또 시청자분이 혹시 영상을 보내주는 게 있다면 그걸 받아보는 시간 3번 기타 튜닝부터 시어성 라이터 스타일과 기타 리스트 스타일 그런 것들 이것도 이제 심지어 영상을 받아보는 컨텐츠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표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1 2 3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거든 여친님께 노래 배우고 여친이 생긴다면 부르고 싶어요. 예, 여친이 안 생깁니다. <웃음> 썸네일이 킥받았어 왔다. 왜, 왜 썸네일이 섹시하잖아. 이 자세가 왜 섹시한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이게 바로, 아, 이게 잠깐만, 잠 <웃음> 아, 야, 야, 왜 섹시하냐면 내가 <웃음> 나이가 좀 있는데 50견이 안 왔다. <웃음> 여러분, 진짜 나이 있는 남자분들 50견 온 분, 이 어깨가 이리까지 뒤로 잘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섹시, 그렇지, 미중 아 그래서 한성 선생님이 요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 나이지만 자석들라 50경 같은 거 없어 이런 운동하는 남자야 멈춰 1,2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좋아 1,2 중에서 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국스에게 그러면 넘기도록 할게요 어? 네. 1번 노래 네. 2번 킥복싱 골라주세요 2번 그럼 마블이가 많이 맞게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근데 마블이 빼고 저기요... 핸드... 근데 샌드백 우리 이 카메라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거실에는 샌드백 이 있어요. 이제 샌드백 있고 그걸로 우리가 가족이 같이 연습하고 을 하는데 오늘 그러면 2번 킥복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 리트북스야 네가 골랐다 마블리로 오늘. 어,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마블리가 많이 맞게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아, 마블리 때리면 안 돼?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리트북스야너 그럼 그냥 1번으로 갈까? 1번으로 노래로 갈까? 네. 와 마블이 맞는 게 싫었나 봐. 다시 일본으로 바꿨어요. 노래 오늘 교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배워볼 것은 고음의 기초 들어갑니다. 뭐 노래가 고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이 째지 가지고 고음이 잘안 나오고 하는데 자 오늘 고음을 배우기 위해 발성의 기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레알로 가보자. 소리를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을 만든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부터 들어가야 봐 되는데 음은요 성대가 있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요렇게 생겼거든? 요렇게 그게 부딪힌단 말이야. 근데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벌레가 날개질 할때비 소리 나죠. 그게 왜 소리가 나, 나겠노? 바로 초당 몇 번이 부딪히기 때문에 뭔가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음이 바뀌는 거는 초당 부딪히는 횟수에 따라서 바뀐다 횟수. 그래서 성대가 만약에 1초에 400번 부딪혔다. 400번 부딪히면 라 정도 소리가 납니다. 근데 1초에 만약에 800번 부딪혔다. 800번이면 음이 뭐더라? 쌤대가릴수 있어요. 800번 부딪면 음이 올라가겠지. 근데 1초에 2000번이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친 고음이 나오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그렇지 그렇지 부엄을 절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대를 빨리 떨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기 성대한테 명령을 내려 빨리 떨어라 고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대가 빨리 떨 건가? 선생님 근데 남자에게는 변성기란 것이 있는데 어쩌죠? 그래서 어. 자 변성기가 뭐냐 야 옆으로 세네 그러면 성대가 빨리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성대가 크고 긴게 빨리 떨기 좋겠어? 아니면 짧은 게 빨리 떨기 좋겠어? 어떤 게더 빠르게 잘 떨어지노? 자 대답해봐 마자 착석하시고 그럴 게 아주 수 없이 뛰어다니지 말고 자석들아 앉아봐봐 짧은 거겠죠? 오 좋지? 그래, 똑똑하다 짧은 게더 빨리 떨리겠지 그래서 리틀구스가 고음이 잘 나는 거예요 아직 어리잖아 그리고 여자분이 남자 성대보다 짧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자가 고음이 더잘 나는 거예요 그럼 변성기는 무엇이냐? 리틀구스처럼 남자라도 어릴 때는 성대가 짧단 말이야 그 고음이 아주 미친 고음 그냥 나쁘잖아 그냥 왜 이렇게 하면 나쁘 근데 변성기를 하면서 변성기를 하면서 성대가 커지고 길어집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겁나 길고 두터운 두터운 성대를 벗겼을 때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이게 엄청나는 나죠 엄청 낮은 남자가 되고요 저처럼 저는 약간 남자치구는 약간 높거든요 남자친구 살짝 목소리가 얇고, 얇고 높은 편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변성기가 왔을 때는 지금 이제 막 길어지고 있는 과정이야 몸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곰이안 나오겠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성대 차이로 노래 실력이 한계가 있나요? 아 그건 또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대가 말이죠 긴 사람은 되게 중점이 중격 매력이 있고, 짧고 빠른 사면, 정말 극강의 곰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가수가 될수 있겠죠. 여, 여자분에서도 그게 더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 무조건 더 짧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또 이게 짧은데, 그게 발달해가지고 근육이. <웃음> <웃음> 그러면 막, 예?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 그 고음 한번 해주세요. 어, 선생님 또한번 보여줘야 또 따라오겠지? 잠깐 있어봐봐. 그러면, 교수님 에코 조금 넣고, 선생님이 날 목을 낮춰서 그래. 그래서, 지금 약간, 음, 감기 기운도 좀 있는. 자, 고음 하려면, 힘을 좀 빼야돼, 힘을. 자, 힘을 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 들어갈게, 힘을 빼는 거. <웃음> 내 네, 고막을 찢었다 섹시인지 드럽게인지 이러면서 어? 자 오늘 자, 수업시간 다 끝나가나? 잠깐, 오늘 우리는 칼퇴근합니다 수업시간 어,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레슨을 했으니까 레슨 비 받고 그냥 간다 집에 지금 수업시간 20분 지났어요 오늘 수업은 35분 수업입니다 35분 수업 그래서 아 근데 진, 진짜 진지하게 또 다시 들어갈게 성대가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요거만 보이지? 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걸 입체적으로 보자고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대는 요렇게 떨립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냥 요것만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요렇게 다 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떨리는데, <놀람> 집... 좀 이상한가? 좀이상한 아, 사람 <놀람> 아니, 진짜. 아닌데. 요렇게 떨리나든섬대 단면을 많이 붙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흉성과 두성인데, 흉성은요, 파일을 보여줄게. 아, 아, 아, 아, 아, 참, 아, 아, 아, 이섬대를 밑에부터 싹다 붙이네요. 근데 방금 전마처럼, 아! 지금 요렇게 겁나 작고 약한 소리가 뭐냐면, 이걸 다 붙이고, 위에만 살짝 붙이세요. 아! 여기 이제 위에만 붙여, 위에만. 다 붙이면, 아! 여기 다 붙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음을잘 내려면, 다 붙이는 소리 말고, 위에만 붙이는 소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일단 그걸 할줄 알아야 돼. 어, 지금 잘하다. 되게 약한 소리잖아 원래 고음이 약한 소리예요 원래는 고음을 억수 세게 내려고 하면 안 올라가 노래방에서 노래해보면 알 거야. 겁나 세게 내 사랑! 안, 안, 안, 안 올라가지 쫙다 붙이려고 하면 성대를 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힘 빼라 힘 빼라 하자 제발때도 이렇게 치지 말고 이게 이렇게 치라고 하거든? 아! 어? 모든 운동이나 모든 어떤 것이 다 나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힘을 빼라. 힘을 빼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어깨에 힘을 빼야 펀치가 주먹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걸 배우거든? 노래도 똑같아. 힘을 빼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대를 끄 끝을만 살짝 붙인 거야. 요거를 일단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힘을 빼고 성대를 끄트리만 붙인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렇게 해서 음이 올라갔어. 근데 음이 올라간다고 그걸 노래 써볼 수 있겠나? <웃음> 이렇게 하면 개코이되잖아 아, 그지 그래서 고 소리를 증폭을 시키 줄 알아야 돼요. 고음은 나왔는데 주파수는 높아졌는데 데미지가 10밖에 안 나와, 10. 쓰레기라는 거야 데미지가, 그래서 못 써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공 버프를 올려줘야 돼요. 버프를 쓰는데 그게 막한 300% 데미지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떠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버프를 이제 노래로 말할 때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 바로 공명이다. 울림이라는 거예요. 울림. 데미지는 실제로 10밖에 안 나오는데 데미지 버프가 붙어서 데미지가 3000이 나오게 만들어진이 말이야. 그게 바로 공명이다. 자, 그래서 공명을 이제 들어가 보자면 우리 얼굴에는요, 해골 안에 밑에 여기 구멍이 나있어요. 구멍이. 그러면 우리가 동굴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 뭐. 크게 우리 목욕탕에 우리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목욕탕에서 노래해 본적 있어요? 진짜 겁나 잘하는 걸로 딱착각해 진짜 가수 데뷔할까 그생각 들걸 노래할 때 목욕탕에서 나 사랑해 나 이렇게 이렇게만 불러도 막 올려가지고, 오 씨, 내 노력 겁나 잘하는 거 아니고, 막그 막 생각이 들거든. 살살해 봤는데도 뭐 고민 올라가. 아, 그건 민폐 아닌가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자기 자기 집 목욕탕, 저, 저 공중 목욕탕 말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야. 올리니까 약간 데미지 십 자리가 삼천으로 보이더라. 요게. <웃음> 우리 해골, 해골 안에 구멍이 있다고 했죠? 거기를 울리는 거야 소리로. 소리가 이제 올라오는데,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 이, 이 앞에 해골도 있고, 뒤에 있죠, 이 뒤에. 뒤에 공간이 있거든? 그 공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어디에? 만들 수도. 그런 그러니까 데에서 소리가 바로, 바로 툭툭 나지 말고. 그런데 소리가 뚱친게붕 돌아가지고, 아, 우르팍 튀어나온다, 이거야. 팍 아, 소리가. 땡둥둥둥둥거든그 공간을 울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발성할 때 이제 맨날 배우는 그거거든 그 울리는 방법을 깨닫는 것 그러면 네, 여기가 어, 이제 울려가지고 더 크게 날수 있다 아리듬에스 돌고래라고 어, 돌고래 창법이야 이거 이제 도, 돌고래 창법이고 익룡. 익룡. 아까 전에, 이제, 그, 물어봤던 것 중에, 백한토는 안 가르치시나요? 백한토가, 이제, 뭐냐 이제 백한토가, 앞쪽 핵으로 울리는 방법도 있고, 뒤에 공간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넓히게. 넓혀서 만들어서, 레이 레이. 겁나 크지? 여러분들 성악에서 듣는 발성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서, 레이. 요렇게 내는 게이 딜을 넓혀야 소리가 거기서 팍꾸닥 이렇게 나온 거지. 다만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장르가 좀 바뀌지. 어떤 뭐 성냥이라든지 이제 볼륨을 증폭시킨 딜은 장난이 아니야. 엄청 세 사실. 실제로 성악가랑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발성으로 붙는다. 딜 개수만으로 붙는다 이러면 성악한테 제발이 안 돼. 근데 모든 사람이 또고 음악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장르가 하여튼 바뀐단 말이야. 이거랑. 어, 네. 이거랑 분명히 딜은 뒷 공명을 울릴 때가 더 세죠. 근데 장르는확 사라지지. 근데 그런 거 저런 거할줄 모르고 그냥 상대를 꽉 붙였다. 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아, 아. 이 이상 안 올라가고 잘못하면 다칠 수 있죠. 그런 거는. 노놀방 갔다 왔을 때 목이 이렇게 걸려 되는 그런 느낌. 그럴 수가 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사분 남았어요 수업 사분 근데 우리 구석원 교수는 짧습니다 수업 끝나면 바로 레슨비 받고 집에 가쁘거든요 자, 구피+ 구피 케이 님 이천 원 후원하면서 <웃음> 나 차였어라고 지금 갑자기 노래 하는데 나 차였어 내가 알고 있는 그 차인 거 맞나 에이,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나 이럴 때또 우리 노래로써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구피 k 님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구멍 난가슴에 어, 가슴이 아프겠지만 또 좋은 인연이 올 거라 생각하고, 숙제 없나요? 숙제. 아, 그 의자에 앉아서 의자안 앉아있노? 어,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이제 숙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고음으로 익룡 소리를 내는데 와! <웃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동영상을 찍어도 좋고 그냥 녹음 기능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고음을 뽐내주세요 그걸 보면서 구성원이 지릴 수 있는 엄청난 고음의 소, 소유자를 찾습니다 뭐 노래의 한 파트를 해도 좋고요 그냥 발성 연습을 아 한번 화상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표현해내는 그런 숙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숙제를 받아보고 제가 그걸 좀 이제 평가하면서 다음 시간, 다음 레슨 시간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이쪽 이메일로 요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피드백 시간, 그렇지 피드백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심인지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면 좋겠거든요. 예능 컨텐츠가 아니에요. 진짜 강의 컨텐츠고 여러분들이 본 데스에 숙제검사 하겠습니다 숙제검사 35분 땡 됐다 끝